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웃음>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어들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또 고린도후서 장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부터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나,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같이 합시다.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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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강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더 봅시다. 예수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읽습니다. 시작 28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오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었도다 너는 기름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더라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이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놈으로 내 죄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하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바로 너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자, 1부 때도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 때는 더 뜨겁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 같이 합시다 초자연적 재정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눕니다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만족하십니까? 만족해요 안 해요? 아멘이요? 계속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음, 일부 때는 좀 강력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물건을 좀 얻어야 되겠다 축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설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까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쭉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린다. 더하게 된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된다. 너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좀 넉넉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네.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누굴 위해서? 사도바울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에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바울이 세운 지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에루살렘 교회보다 지교회들이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더 풍성해서 바울을 돕는 사역자가 많은 교육자들이 나오고 사역을 사육, 돕는 성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교회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은사와 사랑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모든 일에 넉넉하였다 누가? 성도들의 형편이 같이 합시다 주여 내게 넉넉한 환경을 주시옵소서 많은 감사할 수 있는 물건의 축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후한 연부할수 있도록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도 있었지만 재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사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탈렌트가 있습니다. 탈렌트, 독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재물을 얻을 능력입니다. 네. 이것은 어디서부터 만나냐?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보호자에서부터 흘러나온 전략이라고 우리가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역대, 역대상 역대 4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그런데 존귀한 자가 되기 전에 야베스는 그 어미가 야베스를 낳을 때 죽고 싶을 정도로 해산의 수고를 다했습니다 너무너무 야베스라는 아이를 생산할 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정말 죽고 싶은 그런 가운데에 한 생명을 태어나게 했다 그래서 야베스라고는 이름을 가졌어요 야베스는 태어나면서 힘들고 어렵게 태어났지만 성장 배경이나 환경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복을 받고 싶다 가난이 사무치도록 싫었어요 그래서 야비스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야비스가 그 하나님께 아래에 가로돼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단한 성경 말씀이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비스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같이 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영역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재정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물질의 영역이 있습니다. 야비스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를 모르지만, 그냥 구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구하고, 성령 충만 구하지만, 사실은 또 물질의 축복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베스는 있는 그대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가난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낳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원컨대 하나님이 원하시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맞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다면 하나님이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다면 내게 원컨대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다 복을 주십니다가 아니고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지금 복도 못 받았는데 거기다 각자의 복을 더 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좀 넓혀주시고 내 입을 넓게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저 크게 없어. 알렐루야. 예. 네. 여러분 로또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예? 네? 장군사는 로또 한 번도 안사 봤어요? 옛날에 어제.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친구가 로또를 샀다. 로또를 사서 400억이 돼버렸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그럼 여러분 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솔직하게. 순집사? 네. 우리 성민이가 로또를 샀어. 로또를 샀는데 50억 당첨돼서 1부 때는 이러면 아멘 하는데 여기는 아멘도 안 하네 2부 때는 어떻게 송민아너 축복 받고 싶냐? 너무 멋있게 아멘 해 목소리로 아멘 이건 야성 있는 아멘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로또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로또보다 더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손 들고 아멘 더 크게 더 크게 되는 거야 받아버리면 로또를 사든뭐든 그건 여러분이 하나 사고 나는 여러분에게 로또를 사라고 말은 못하지만 말은 못하지만 친한 사람이 로또에서 당첨됐다당첨됐다 당첨 그러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솔직하게 사람이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게 목소리를 좀 크게 하면 솔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성민아, 너 친구가 로또 사면 너한테 돈 줄까, 안 줄까? 어? 어? 당첨되면 줄것 같아, 안줄것 같아? 친구가. 그돈 받는 거 아니잖아. 그지? 죽였어, 안 죽였어? 죽였어, 안 죽였어? 벤틀리 차 사주겠어, 안 사주겠어? 절대 안 사줘. 자, 여기는 선찬 말이지. 안 믿네. 자, 여기죠, 여기서. 이럴 때는 하나님 나,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하, 하나님 나 진짜 나누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이쪽은 <웃음> 하나님의 물질이 많으면 그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제 화면이 조금 더 커지네 직접적으로 받을지어다 아멘 그, 부를, 부의 부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자, 가운데 또하나더서운하셨잖아 네. 우리 장현이 하나님의 물질의 복이 말지어다 아니야 혼자 크게 해 크게 딴 사람을 압도해야지 그 복을 받을지어다 네, 아멘. 더 크게 목소리 크게 하면 그대로 내릴지어다 네, 아유. 그큰 덩치 아껴서 뭐해 확확 소리 질러야 살이 빠지지 자 장군사 살 빠지도록 소리 크게 지르면 살이 30kg 빠질지어다 저가식 아멘아!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목소리로 해라니까 아멘을 아멘! 아멘! 이게 아니고 아멘! 이렇게 자기 소리 아멘! 환장하네 하나님의 재단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장소이기도 하고 아멘 좀 빨리빨리 합시다 많이 많이 번영의 장소이기도 하고 네. 가정에 형통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네. 하나님의 성질에 와서 응답받을 수도 있고 네. 성수스서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재물 얻을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다 날게주셔서 네, 네, 네. 할렐루야! 네. 내가 못 받으면 같이 사는 사람이 받아야 돼요. 곧 네, 네, 네. 그 사람이면 같이 살 사람이 없잖아. 저렇게 우, 웃으니까 곧살 사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안해도 아멘도 안해 아예 가난해지려고 장청을 해서 그냥 부해지려고 장청을 하셔야지 할렐루야 쥐수로다를또 오소서 환량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오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합격! 네. 허락하신다! 네. 허락하셨다! 네. 내가 허락했다 허락했어! 네. 초자연적인 재정이 분명히 있고 그런 영적으로 탐험이 안 되어 있는 영적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네. 케빈 제다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우스웨스 w 항공의 승무원입니다 승무원으로 있다가 병이 생겨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수술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 의사가 놀래가지고 심장 마사지를 하고 압박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45분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런 간증을 하고 다녀요 무슨 간증? 자기가 죽었는데 의사가 심장 압박을 하고 병원에서 막 난리가 난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있는 비밀 곳간을 다 보여주셨대요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 하나님의 재물이 있는 창고이다 재물이 있는 창고가 소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나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 이 땅에 어떤 영혼이 여기까지 와서 이것을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이 능력을 풀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원해 받고 성령의 능력을 원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해도 재정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거기까지 올라와서 문을 확 열고 천국열쇠를 꼽아가지고 문을 열어버리게 만들고 주님의 마음을 움켜쥐고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자 없는 주님의 마음을 훔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 죽어서 주님이 그런 창고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보물창고, 재정창고를. 많은 곳을 봤어요. 너는 책을 좀 써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영역이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재정창고에 그런 영역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너는 이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책을 쓰고 이것을 세상에 가서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들이 이것을 알수 있도록 전하여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다니면서 천국의 지정창고를 많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깨어나서 오는 그 시간이 45분이 걸렸어요 45분, 한 시간이 채 안돼요 그러면서 막 깨어나서 막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이제 승문도 다때어치고 은퇴하고, 이제 그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었다 깨어났습니다. 45분 만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재정창고가 어마어마한 재정창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구축하고 싶은 요새가 있으신데, 천진하고 싶은 하나님의 군사가 필요한데, 강력한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통로가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축복,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재정 이 재정을 맡길 사람을 하나님 잡고 계십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재정의 복을 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사역을 시작합니다 영의 눈이 열어져서 그것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에스겔서 28장 사단이 타락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사단이 타락하기 전과 타락하고 난그 이후 이런 과정이 나와 있어요. 사단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하나님의 도장 역할을 했어요. 화강석 사이에 다니며 하나님의 성산에 왔다 갔다 다니면서 불이 붙은 돌 사이에서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온갖 보석을 치장을 했어요 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물질의 축복, 보석,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황금으로 다 탄장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비파와 소고를 준비해서 찬양을 받았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타락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을까? 이 천사는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을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야.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음으로 축복해주고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가마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그룹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룹한 산에서 왕래했어요지울을 받던 날로부터. 이 타락한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치장을 했어요. 그런데 남에게 기름붐을 전가하고 기름붐의 통로가 되고 빛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능력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놈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웠어. 세웠어 완전하게 세웠어 모든 길이 완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속에 있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 보면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자유한 대로 말하고 움직이고 마음껏 할수 있어요 영적 존재들도 그런데 미치기 시작했어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기름 붐이 풍성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온 몸의 자세나 지장이나 악세사리가 풍성하니까 하나님이 또 보증해 주셔. 너는 나의 도장. 너는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 나를 대신해서 찬양을 하여라. 나를 대서 천사들을 지휘해라. 지휘해, 지휘해. 그리고 기름 부음을 시켜 줘. 인정한다. 완전했어요. 완전 그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피조물들 중에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살아가는 원인이 있었어요.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무역이 풍성했어요. 무역. 이거는 많은 부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내 가운데 강포가 드러나서 내가 범죄했어.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고, 내가 영원함으로내 죄를 더럽혔어. 스스로 더럽혔어. 자기 신앙, 자기 믿음, 자기 지혜, 자기 영감, 자기의 모든 행위를 스스로 돌입했어요 왜? 교만하니 까자 여러분, 2사에서 14장에는 사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마음먹은 성격이 나옵니다 2사에서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2사에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 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마음이 있죠? 자기가 자, 자기 마음에게 스스로 느껴져서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자를 높이니라 내가 북쪽 끝 집회의 산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리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의 비길이라 사단이 그렇게 되는 원인이 자기 생각이 있었다 자기 마음이 있었다 무역이 많았다 축적된 부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자라고 해서 타락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교만하게 된 요인이고 자랑의 요인이 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초 자연적인 하나님의 재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타락이 오는가? 왜 루시퍼가 되고 왜 마귀가 되는가?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 하니까 마귀가 되고 타락한 전사가 되었어요 사단은 기름 붓는 덮는 그룹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불렀냐면 원어에서는 헬렐이라고 해서 헬렐 헬렐 빛나는 자 광채가 나는 자 아침의 아들 개명성 뭐 그런 뜻이에요 헬렐 하나님께서 처음 천사들을 창조했을 때이 기름 붓는 덮는 그룹을 헬렐이라고 이 그룹의 이름이 헬렐이에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 쫓겨나고 나서 이름이 붙여진 것은 루시퍼, 루시엘이란 말이에요 루시퍼가 쫓겨난 목적이 28장 16절 에스겔 28장 16절에 나와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 또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마귀가 하늘의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땅으로 쫓겨났다그랬잖아요 미가엘과 싸워서 자 땅으로 쫓겨내서 분을부급 땅에 내려갔는데 아담가와가 재직권한 다음에 인간에게 인간을 노예로 잡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인간에게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행동을 하기에 사단하고 똑같은 마음을 줘가지고 세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을 노예로 사로잡았어요 어떻게? 네.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고 마음을 장악하고 조종하고 노예로 만들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이제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나를 섬긴다면 내가 세상에 모든 불을 다 주겠다 우상숭비하지 나라마다 지역마다 귀신단지 섬기게 만들지 그래서 사람 말그러면 상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마음을 먹게 하고, 이것을 직접, 직접적으로 행동해서 우상을 준비하게 하고, 돌을 깎고, 나무를 깎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귀신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그게 동참하는 영혼들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가단해서 탈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가난을 마귀가 꽉 짓게 만들어서 너 가난에서 벗어나면 내가 너에게 부를 줄게 대신 에너 영혼은 나에게 다오 세상의 시스템들은 살아라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라 대신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부를 주고 다 줄게 건강을 줄게 다 줄게 그러나 넌 내게 조을 하라 예수님께 와서 사단이 시험한 것도 그런 내용 아니에요 세 가지 너 나에게 조을 하라 내 말대로 너성길의 꽃께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세 가지를 겸묘하게 해가지고 타락시켜요 우리를 자, 여러분 성도는 목회자와 성도는 가난한 것이 좋다? 가난한 것이 복이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절대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은 힘들고 어려워요. 왜? 재물로 우지하니까 항상 그런데 물질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물질은 물질은 양면성 같은 것이 있고 누가 본것심 15절에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 물질은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거예요. 같이 보다 물질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단이 예수님께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가지고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물리치셨죠. 사단이 물질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나 사단이 가지고 있어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일정 부분 동안은 사단이 그 물질을 마음껏 자주지 할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질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재물을 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면 재물을 관리를 잘 할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만족하십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되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28장에든 말씀도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개시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그 개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선포하느냐 물질에 대한 것도 선포할 때 그것이 나에게 될수 있어요 같이 하나, 물건이 임할지어다 재물을 네. 능력이 임할지어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막 그렇게 기도했서요 야베트처럼 일단은 구하고 보는 거야 미치도록 구하는 거예요, 구해. 두선들 가면. 두손 들고 가면. 그러나 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아멘. 아나니와 사별라처럼 장난치면 안 돼요? 누구누구처럼 장난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도 선포하지만 하나님 물질도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일부 예배 끝나고 막 기도했는데, 일부가 2부 시작될 때까지 연결돼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오늘 새벽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물질 축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안 들어서 맨날 영적인 거, 은사적인 거, 능력 이런 것만 있는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겠다 선포를 해야 되겠다 물질의 복도 좀 받아야 되겠다 며칠 전부터 하나님이 그런 감동과 사인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수요일날 강력하게 선포하고 물질 축복이 임하도록 선포했는데 세 사람이 벼락 맞았어요 세 사람이 물질의 벼락을 맞았다니까요 아멘.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내가 물질의 벼락 안 맞아도 오늘 여러분이 물질의 벼락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아멘. 한 사람은 3억 정도가 6월 달에 직장인이 사업이 다 끝날 건데 하나님이 연장시켜서 12월 달까지 계산해보니 한 3억 정도 현찰 3억 정도 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은 또 전혀 모르는데, 옛날에 노가다로 했어. 근데 그러니까 노가다인데서 전화가 와서, 힘들게 연락이 와서. 돈나왔으니돈 찾아가세요! 얼마? 300만원. 300만원이 공짜로 생겼잖아요. 무슨 노가다가 퇴직금이 있어. 지금 하도 세상이 복잡하니까, 법이 막 구조가 막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없는 도막 생기는, 돈안 생길 일도 막 돈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사람은 몇 천만 원이 생겼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리고 그 흔적들이 곧또 나타날 길이막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외국과도 집회하면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속상하고 배 아프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미국에 는 어떤 할머니는 자기 통장에 3조 원이 들어와서 갑자기 3조원이 들어왔는데 벌벌벌 떨어 벌벌 떨어 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 안 좋은 돈이냐 누가 도둑질해서 계좌를 잘못해서 어찌 됐든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도 주인이 주인이 누구라고 나타나지 않아요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야 돼요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 돈이 통장에 3조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 써버려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주인 안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웃음> 속전 보이죠? 왜? 5조원 달라고 기도하는데 3조원밖에 왜안 주시냐 하나님께서 따지고 이조원 마저 채워달라고 그렇게. 자, 우스기라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할 때 하나님의 복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내네 입을 넓게 열라. 내네 입을 막 찢어버리고 싶어. 막 그렇게 크게. 그럴 정도로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야비스 말씀을 읽으면 또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잖아요. 불이. 신명기 팔장 재물을 들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을 잘섬길때 주신다. 나를 거기에 대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대입시켜야 돼. 우리 교회를 대입시켜야 우리 성도를 대입시키고. 할렐루야. 아, 아, 이런 것이 있는데, 나를 거기서 열애시키지 말고, 대입시켜, 뭐, 적용시키는 거야. 나, 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야비스입니다. 한국의 야비스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 교회의 야비스가 납니다. 그러면 샤! 기도를 해야 응답된다니까. 아멘은 크게 해요. 어디. 이거 공짜야 공짜 꽁짜. 아멘 공짜 돈 나요? 디가돈 나? 아멘! 아멘! 이렇게 된다니까 아멘! 아멘! 이러지 말고 네, 팔뚝 굵어 진짜 팔뚝 굵은 것만큼 아멘도 크게 해라니까 아멘! 자세 번째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에 그하셨다 할렐루야 답답하니까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다니십니다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계시를 풀어주셨어요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할렐루야 물고기 두마리떡 다섯 명이고 오천명, 만명, 이만명을 배불리 먹여버렸어요 예. 하나님 물질의 축복이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 그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성육신 하신 말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번영이 되기를 원하시고, 번성되기를 원하시고, 축복받기 원하시고, 아멘 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부를 다 세르치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는, 예수님이 제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막, 복음을 막 전하는데,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공짜야, 공짜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값없이 구원을 받지만,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외국 한번 가려고 그래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항상 은혜 충만하고 뭐하고 그렇게 해도 걸리는 게 뭐예요? 재정에 대한 거예요 재정 막대한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에 대한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풀어주신다니까 다 대가가 지불해야 되는데 이 대가 지불할 사람이 누구냐? 나다 재정에 축복 받을 사람이 누구냐? 나다 하나님의 재물을 능력받을 사람이 누구냐? 나. 알론이 죽지 하나님의 축복 받을 사람이 누구냐? 재정 축복받을 사람이 누구냐? 오전 받을 사람이 누구냐? 로또 될 사람이 누구냐? 로또가 된다니까 제일 크게 하시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 주의 종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축복, 축복의 축복 땅을 발발하고 저는 그러셨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러셨어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경상도에 넓은 쓸모없는 야산이 하나 있었어요. 야산. 그런데 이 권사님이 새벽기도 가면서 "하나님, 이 쓸모없는 땅 크기만 컸지. 이 쓸모없는 땅, 차, 이 바닷가에 있는 이 쓸모없는 땅을 좀 팔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갈고 오고 갈 때마다." 걸어서 가면서 노래를 하는 거야.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도 머리에 이고 가기도 하고 가슴에 품기도 하고. 어떤 노래를 하냐면 우리 한번 해 볼까요? 아까 그 찬양 했는데. 박수하면서. 저다시만아 <목소리> <목소리>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다면 구와예 병을 고쳐주겠네 솔로몬만한 기도만 있다면 금보당이야 지혜를 얻게끔 엘리야만한 기도만 있다면 가만히 끝나 비가 오겠네 알렐루야 다시 1절 박수하면서 혀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백구장만한 믿음만 있다면 부와예배을 고쳐줄게 돼 솔로몬만한 기도만 있다면 흥보다 귀한 지혜를 얻게도 엘리야만한 기도만 있다면 가늘이 끝나 기가 오겠네 할렐루야 네? 아 이제는 좀 분위기 좀 달라지 같 같아요. 근사님이 매일 새벽기도 가며 오며 자자씨 만한 믿음만 있다면 자기 산을 가르쳐서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고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다면 맨날 하는 거요 하나님 이 산을 언제 바다로 옮겨지든지 어디로 옮겨지든지 맨날 손짓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초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온 강토가 초토화가 돼 가지고 여러분 전쟁에 났을 때요 서울역에서 보면 청량리 의정부까지 건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파괴돼 가지고 다 보였대요 남산에서 가서 보면 그럴 정도로 다박살 났어요 전쟁으로 그랬을 때박근혜 대통령이 5.16 혁명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우리나라가 잘 살고 싶은데 그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돼. 비교가 안돼요 비교가 안돼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리나라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잘살아 선진국이야 선진국 그때는 우리나라만 완전히 절망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5.16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박정희가 정권 잡고 난 다음에, 포항에, 가보니, 까그 포항에다가, 철을 만드는 공장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자본이 없는 거야. 그래서 포항 종합제철 공장을 짓기를 원하는데, 박대준 그분한테, 임자 생산하는 이런 공장, 종합제철공장을 해서 우리나를 라 부강시키고 싶다. 연구 좀 해봐라. 그래서 부항종합제철공장 가게 가면요, 포스코에 가면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태준 회장하고 이야기하고 나눈그 사진과 이야기들에서 허허벌 허허벌판 그거 개펄 저저 뭐야 바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서 포스코 회장이 박태준 씨가 보니까, 이야, 이 바다 앞에 이거를 포항 앞바다 얘기를 그냥 흙으로 다 메꿔 가지고 간척지로 만들어서 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예딱 보니까, 어디서 흙을 해 가지고 이 앞바다를 어, 땅을 만드냐 했더니, 가만히 보면 그 옆에 큰 이하사냐? 그 야산만 가지고 그 야산을 거기다딱 옮겨놓으면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산임자가 누구냐? 그 권사님 산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후하게 땅을 쳐줄 테니까 이 땅을 팔아라. 뭐 하려고 그러느냐? 이 땅을 바다를 메디브리 가자 거기다가 공장을 질려고 한다 그 권사님이 새벽기도 가며 오며 선포하고 외치면 노래를 불렀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포항에서 제일 운명한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그래서 교회도 짓고 자기 부도 늘리고 재산도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외치면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움직이게 하세요 물질이 움직인다네요 부가 움직여요 움직여 이 사람한테 저, 저 사람한테 갔다가 이 사람한테 갔다가 저 사람한테 갔다가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별 볼일 없어도 믿음이 항상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믿는 사람도 택한 백성들도 각자 역할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질을 풀어주실 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그러나, 무역이 너무 많았어요. 교만해서 기름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 다른 사람의 기름음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생각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육체내 말에 내 생각에 그래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사단의 올모가 될수 있고 사단의 역사할 수 있어요 같이 보다 주여, 주여 내 생각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능력까지 세상의 땅것까지 가고 싶은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재정이에요 재정 물질의 재정 재물로들 능력 음. 자 근데 재물로들 능력은 아무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음. 먼저 돈 가지고 장난치라 하면 안돼 장난치라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아나니와 사페라 꼴이다는 거예요 헌금했는데 또 달라는 등뭐인다는 뭐야? 그동안은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고 믿음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습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특히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은 동기가 좋아야 돼요. 동기가 깨끗해야 되고, 동기가 이 새로운 동기가 요구돼. 너 물질을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야베스가 막 가난을 면하게 달라고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지경을 넓게 달라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가난하게 태어나서 죽을 가운데 태어나서 성장에서 물질을 관리할 정도가 될 때까지 동기가 맞는지 올바른지 돈은 항상 사악한 마음들이 묻어있어요 다중인격이 숨어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단순히 돈을 그냥 돈만 모으려고 하면 부를 추구하고 부를 축적만 하려고 하면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게 물질의 복을 주면 제가 쓸 때가 있습니다 쓸 목적과 용도가 분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것, 그것이 분명히 해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구하는 시간 참아야 될 시간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결국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를 위한 재정의 요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야베스가 그런 방법이었어요 주님이 세우신 원하시는 목적에 도달해야 되고 부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이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죄림의 물질의 부여를 채워주시면 지구 반대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고아원을 후원하겠습니다 성교에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난하고 나 혼자밖에 없고 몸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계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한계 두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너는 혼자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병드니까 너는 이런 거 못해 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 너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너가 바로 야베스야 야베스보다 더 강한 복을 줄이라 엘리보다더 강력한 복을 줄이라 강력한 능력을 줄이라 할렐루야 스스로 우리가 한계를 두고 있어요. 내가 뭘 해.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나는 그냥, 그냥 욕심도 없어. 아니요. 이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적인, 그런 축복의 재정의 초자연적인, 초재연, 초, 어, 어, 엄청난 능력의 초자연적 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캐내가지 못한다? 우리 책임에. 이요 그리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환상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 해서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물질의 거부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조시부지 대통령 아버지 아들 대통령 때 참모 대통령 참모 물질을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돼서 제가 그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대성 정말 상승을 둔 엄청난 성거 같은 그런 어 자택에서 우리 사모님하고 나오고 있으면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자기 집 안에 호수가 있고 자기 집 안에 큰 목장이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런 곳에서 우리가 식사 대접을 받아 봤어요 또 어떤 날은 바하마에 가서 유명한 대통령이나 유명한 연인들이 있는 그런 곳 하루에 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일주일 동안 요리사 3 명에서 5 명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한식으로 요리를 해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우리 간팀이 들 거기서 우리가 살아서어이윤상 장로도 아마 그때 가서 갔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성김을 받을수록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섬겼던 사람은 미국의 다섯 성과나가 안에 드는 유명한 변호사 부인이에요. 변호사는 모르지만, 변호사가, 성리 변호사 부인이 성리의 불세례 책을 보고,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가용 비행기를 보내고, 우리를 모시고 오게 하고, 그 조종사가 파일럿이 우리에게 짐꾼이 돼가지고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참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이런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나는 기도만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런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 아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상을 축복합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물질의 축복의 영역이구나 그러니 그래서 오조원의 기도 제목이 만들어졌어요 10만 평의 기도 제목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맡길 만한 구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물질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 음? 하나님께서 제한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 능력 재물 얻을 능력 그런 능력을막 불을 타스리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요 가져보다주여 내게 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뜨거운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혼자 있던 누가 있던 간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라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동참하는 사람 이 되게 없어서 영적인 능력에도 동참할 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에 날카로운 데 동참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정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필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돼요. 물질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디모디 전서 6장 1 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1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될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것도 축복인데, 너무 돈을 사랑하면, 만 가지 이상의 저주가 임하고요. 예. 악이 될수 있고, 그것 때문에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타락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직 했으면, 죽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서, 이런 천국의 재정 창고 예를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목적, 하나님의 주신 물질,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 우리 하나가 해주시면 반드시 우리가 세상의 부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정의 능력 우리가 다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3분 동안 한번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흑염증의 보호와 은밀한 것에 숨은 재물을 달라고 이방나라 왕, 고리스 왕이 이런 능력을 받았는데,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령의 불세번 하기 합니다 시작!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립의 불! 성립의 불!